예,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하는 비싼 강의들 저렴하게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일단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그유데미 닷컴 이에요 두번째가 린다 닷컴 이에요 린다 닷컴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코딩 쪽 소프트웨어 쪽 강의에 치중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유데미 같은 경우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냐면은, 뭐, 개발 쪽, 비즈니스, IT, 사무생산성, 자의개발, 디자인, 마케팅 쪽, 그리고 뭐, 음악, 뭐, 건강, 뭐, 여러, 여러 가지 강의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야 된다. 뭐 그냥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계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야 될 때는, 유대미에 있는 강의를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국내에서 아마존 FBA 강의가 100만원에 런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뭐, 9시간짜리, 뭐, 10시간짜리, 굉장히 고퀄리티 강의들이 뭐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네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꽁기머리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거, 유데미에 있는 그런 강의들 참고해서, 이걸 번역해가지고, 이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할줄 아신다면은 굳이 그런 강의를 들으실 필요 없고 여기 그 유대메에 있는 강의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네,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어떤 컨텐츠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하는 페이스북 강의랑 인스타그램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 강의도 들었어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네이버, 네이버 스마트토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뭔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국내에서 강의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진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해외에서 이 강의, 한 강의 같은 경우는 좀더 약간 다르게 그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FBA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보다는 해외에서 예, 한 강의가 조금 더 네, 좀 조금 더잘 바닥 들어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북 강의도 있어요. 페이스북, 물론 여기 스마트스토어 강의는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검색하시면은 제가 작년에 2018년도 버전 봤는데, 2019년도 버전이 또 떴네요. 14시간짜리, 그리고 검색해 볼까요? 스마트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이건 아마 없을 거예요. 설마 있을까요? 네, 없네요. 네. 그래서 어떤 체계화된 지식을 얻고 싶으실 때는 이 유튜브가 그 무료잖아요. 유튜브에서 무료로 그 어떤 지식을 배우실 수도 있는데 체계화된 그런 어떤 정보, 그런 기억을 원하시면 이 유대미라는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미, 유대미에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만원 넘는 강의가 있으면, 뭐,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할인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5,000원 이하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할인 전 가격, 뭐, 10만원 넘어가는 강의도 있었지만요. 그 다음에, 제가 또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유대미에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 이 사이트 이름이, 쿠폰 트럼프에요 네, 쿠폰 트럼프 여기랑 그다음에 유데미 쿠폰 크런치마트닷컴 여기에서 유데미에 있는 강의를 조금 더더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더더 저렴하게 강의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런 비디오 프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은 유대메 유대미의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을 제공을 해줘요 만약 제가 유대메에서 페이스북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결제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runvideofree.com에 그 강의가 공짜로 풀려 는지아풀려는지 네. 공짜로 풀렸으면 여기서 강의를 드시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국내에 어떤 고급 정보들이나 고급 정보들 뭐 마케팅이든 프로그래밍이든 그런게 많이 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이런 유대메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강의를 보고 배워가지고 한글로 컨텐츠를 바꿔서 국내에서 되게 고가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되게 재밌는 분이 있었어요 해외에 그 굉장히 그 비싼 가격 그러니까 뭐 500만원, 1000만원짜리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강의도 있어요. 저 절반 강의도 있고. 근데 되게 비싼 강의를 들으시면은 거기서 잘 배웠다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국내에서 강의를 런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참 재밌는 분이셨는데 뭔가 비싸게 배우잖아요. 그럼 무조건 강의를 해요. 배우고 강의하고 배우고 강의하고. 네. 그렇게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은 뭐강의비를 뽑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 자체가 또 강의를 못 하진 않으셨어요. 그 해외 언어로 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일반 사람들이, 초급자들이, 이게 잘 이해하기 쉽게 강의, 그 컨텐츠를 잘 바꿔가지고, 강의를 잘 하셨죠. 네. 아무튼, 저도 사실, 요 제가 여기 있는 그 유튜브 강의를 거의 다 봤어요. 네, 돈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강의를 할까 했는데, 뭐 회사 일이 바쁘다니, 바쁘다 보니까, 뭐 진행을 잘 못했어요. 아무튼 Udemy.com에 있는 정보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가격이 13,000원, 16,000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게 그 가격이 강의 질을 말해주진 않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마... 네뭐 대부분 국내에서 하는 강의보다는 여기 있는 강의가 더 수준 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뭔가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어떤 정보 지식을 얻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로는 부족해요. 유튜브는 제가 어떤 걸 찾을 때 검색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얻을 수, 검색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만약에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정보가 요만큼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만큼의 어떤 최소한의 지식 중에서도 빼먹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 체계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은 싶으시자면, 유대미다큐을 이용하시고 더 싸게 하고 싶으시면 은 쿠폰을 검색하세요. 쿠폰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더 공짜로 듣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여기에 그 강의가 공짜로 런칭되어 있으시면 은 그걸 들으시면 되고 이거는 뭐 저도 듣고 싶네요. 포토샵 cc 비긴네 공짜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